날카로운 포장 날카 저희 멤버들이 더보이즈 같은 하양일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네라서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안 뛰다 보니까 그리고 퇴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랜만에 한번 딱 뛰어 봤는데 계속 속이 떨리고 있어요. 네. 다음번에 연습해서 제대로. 원래 10년까지만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공하러 갔는데 모델 땅하고 오겠습니다. 밥을 먹고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팬분들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기분이 어때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웃음> 그리고, 네. 한국의 서 특히 형들이 자신감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신감을 믿을 생각이에요 일단 저도, 저는 활이 기대가 돼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웃음> 기대가 됩니다. <웃음> 일단은 소문으로는 10점, 9점만 계속 쳤다고 했는데 어 약간 색깔별로 지금 고르보로 맞추,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어좀 노란색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좋다. 노란색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노란색 좋아하죠. 여기다가 아, 아아아아 영훈아 가자 십점 가자. 영훈아 가자. 소리가요. 아, 음, 저 더비예요. 저더보이지가또 양골 1등했습니다다여름 아이스크림. 이제 남은 건 조구와 개주뿐인데. 1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구 무엇보다 안이우선이우선다이지 않도록 최않을록하선을 다하겠습니다. 뭐죠? 이숟가락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가이는는 여러분도 드셨잖아요. 식은 순위가 없어요. 오 영원히. 칼로리도 없어요. 맛있게 먹으면 뭐라고? 영칼로리 영 칼로리. 지금 저희. 너희 언들도 이거 드셨잖아요. 그렇죠? 이 잔다. 아역 때 같이. 제 영원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음, 좋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로는 현지영과 선우가 나갔어요. 선우가 축구 출신이어서 축구 선도 출신이어서 기대를 해볼 만도 합니다. 1, 1등이 중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다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뒤에서 안 다치고 최선을 다 1등하겠습니다. 뒤에서 1등 안 하면 아네 맞죠. 니다서1등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보세요? 너무 재밌다 형 여러분 재밌다 형네 지금은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이 족구 결승전에 올라서 지금 결승전을 하기 직전입니다 아, 사, 사, 사, 사. 저희가 일단 사, 사. 어, 양궁을 금메달을 땄고 사, 사. 이제 족구까지 따고 계주까지 따면 아하. 금메달 3관왕 할수 있습니다 아하. 자 저희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활약이 엄청났어요 여기 오늘 지금 카메라 감독님하한탄생 저이딩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겠습니다습 이길 것 같아요. 오늘? 우승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는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아요. 재이형보다 선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선현은 평소 잘하는데 솔직히 좀 긴장한 데요 게... 어, 오늘 <웃음> 약간 긴장했는데 지금 잘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형은 엄청 안정적이는데 네, 역시 모든 스포츠 종목을 다뭐 평균 이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유 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Because boys b o 보이네 질문이 뭐였죠? 오늘 네. 소감 온 소감 아육대 온 소감, 아, 네, 소감. 저희가 1년일 년만 1년 1 년은 아니에요 1년도안 됐어요 설날 특집이었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어. 처음 아육대로 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딱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또 저희가 이번에는 참가하는 그 종목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종구 양구 아, 대주, 대주, 대주 대주 이렇게 핼링. 많이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양구을 매년 했으니까. 남은 개주, 저가 열심히 해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이즈 너무 잘했어요. 삼등했어요 삼등. 바톤이 날라갔다. 아, 그렇죠. 아 맞다. 바톤을 아쉽게 그앞 선수랑 부딪히는 바람에 이 아, 바톤이 아쉽게 아, 날라갔어요. 아, 이런 일이 있어야 추억이 더 그렇죠. 남았고 또 당학관에 네, 네. 또더잘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네. 개주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yes. 저희 개주 팀네 명이 어, 아육대 면치터 회사 앞에서 숙소 앞에서 막 새벽 1시2시 이렇게 계속. 진짜. 연습을 했었는데 네. 그 옷에 먼지 닦는 그 돌돌이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바톤인척 하면서 연습을 했던 아, 게 맞다. 정말 결과인 거 같네요. 그렇죠. 자, 우리 다음을 어. 기약하면서 화이팅한번시다음해서 어, 다음. 하나, 둘, 셋! 환